다육이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오뚜기 다육에서 주문한 다육이랍니다. 안에 어떤 것이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제가 일단 어, 비닐은 잘랐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꼬맹이들이 들었는갑습니다니법스 꼬맹이들을 샀는데, 두법스 그 꼬맹이가 여기 들었나봐. 어머머머머! 꼬맹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왔나니. 완전... 아이고, 이게 자랄까? 세상에. 이렇게 들었네. 이렇게 꼬맹인 줄 몰랐네. 세상에 이렇게 꼬맹이다 아,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 아들이 살겠나 30개 만원이래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꼬맹인지 생각도 못했다 아이고 리톱스 <웃음> 정말 김에 키는구나 또 장래 루비 루비 다섯 개에 25,000원 루비랍니다. 루비 어있나 어디있나 아 여기있네 드디어 슈퍼클럽 나왔네 슈퍼클럽 와, 와 완전히 구름타고 완전히 구름 타고 나왔네. 구름 타고 나왔죠? 슈퍼클론. 구름 타고 나왔는 슈퍼클론. 음, 슈퍼클론이랍니다. 슈퍼클론. 야, 완전 대품이죠? 슈퍼클론. 완전 대품 슈퍼클론. 제가 다육생활 하면서 제일 비싼 거랍니다. 하나도 제일 비싼 아이 슈퍼클론 음, 뿌리가 아주 튼실하니 뿌리가 잘 내렸답니다. 심어주면 딱 되겠습니다. 슈퍼클론 흙을 보내주셨네 여기에다 심으라고 흙을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답니다 며칠 전에 데려온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얘는 아마존 다육농원에서 며칠 전에 데려왔답니다 파키포리아 입장 끝이 빨갛게 물드는 파키포리아 글라우카스 글라우카스 글라우카스 아마존에서 며칠 전에 들여온 아이랍니다 글라우카스 글라우카스 클라우카스, 함께 들어온 아이, 자제옥, 자제옥, 자제옥, 안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제옥, 자제옥, 새싹이 벌어지면서 새싹이 나오는 모습 보이죠? 자제옥이랍니다. 바위솔 주얼리. 바위솔 주얼리. 아마존에서 가지고 와서 합식했답니다. 바위솔 주얼리. 여기에 이렇게 합식을 했답니다. 바위솔 주얼리를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슈퍼클로는 어, 조금 큰 분에 심으려고 하니까 큰 분이 없어서 다이소에서 파는 분에다가 심었답니다. 다이소 22cm 화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니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슈퍼클론, 글라우카스, 글라우카스. 이렇게 아이들을 심었답니다. 글라우, 글라우카스랑 파티포리아는, 어, 아마존에서 들여왔는 그대로, 분갈이를 안하고 그냥 돌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심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